앱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에는 설치당 비용 이외에도 유저의 잔존율 월별 활성 사용자, 광고 비용당 수익 등 다양한 지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표를 개선하도록 캠페인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앱 캠페인에서 인앱 액션을 최적화하도록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앱에서 발생하는 결제율을 높이기 위해 결제를 할 가능성이 높은 유저들을 더 데려오고 싶다면 앱 캠페인을 만들 때 캠페인 최적화 옵션을 인앱 액션으로 선택하고 전환으로 추적 중인 결제 액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목표 CPA를 2만원으로 입력했다면 결제에 대한 전환당 비용이 2만원 내에 달성되도록 캠페인이 운영됩니다 따라서 마케팅 목표가 인앱 결제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설치 캠페인보다 인앱 액션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인앱 액션 캠페인은 언제 어떤 예산과 목표 CPA로 운영되는 것이 좋을까요? 성공적인 인앱 액션 캠페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한 인앱 액션이 매일 충분히 발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앱 캠페인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충분한 횟수로는 특정 인앱 액션이 최소 일평균 10회 이상 발생해야 하고 매일 40회 이상 발생하는 인앱 액션을 선택하면 좀더 원활하게 캠페인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발생 빈도가 충분한 이네백션을 선택하였다면 다음 단계로는 적절한 수준의 목표 CPA를 입력해야 캠페인이 원활하게 운영됩니다. 만약 이네백션 캠페인을 처음 운영하신다면 기존에 운영 중인 설치 캠페인의 성과를 바탕으로 어떤 이네백션을 선택해서 어떠한 목표 CPA와 예산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알아보길 바랍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설치 캠페인에서 모든 전환과 모든 전환당 비용을 추가하면 설치 캠페인의 광고를 통해서 앱을 설치한 유저들이 앱내의 다양한 인앱 액션들을 몇 회나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인앱 액션에 대한 전환당 비용은 얼마인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인앱 액션들 중 결제를 목표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싶어도, 만약 결제 인앱 액션이 매일 10회 이상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면,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다른 액션을 목표 전환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10회 이상 발생하는 전환을 선택하였다면 모든 전환당 비용을 확인하여 적절한 목표 CPA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장하는 목표 CPA는 직전 2주간 발생한 모든 전환당 비용을 기준으로 소폭 상향한 가격입니다. 비록 이 금액이 실제로 목표하는 전환당 비용에 비해 높을 수도 있지만, 캠페인 노출을 원활하게 하면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캠페인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기존 캠페인에서 나온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 CPA를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CPA의 최소 10배, 권장 수준은 40배 이상의 예산을 입력하여 충분한 횟수의 인앱백션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면 인앱백션 캠페인 설정이 모두 완료됩니다.